위해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, 밖에 내가 사모할 자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가지그 진리를 믿네